자, 여기 모두 모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네가 말하면 안 돼? 좋은 소식이랑 나쁜 소식이 있어 뭐부터 들을래? 그럼 내 맘대로 나쁜 소식부터 뭡니까? 보면 알겠지? 케이팝 그룹 BTS의 팬들은 아미라고 불린다 <웃음> 분위기 봐라 아!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절대로 용납 못해.